그립을 내가 아 이렇게 잡을까? 아 이렇게 잡아서 요 방향을 갈까? 아 이렇게 잡아서 아저 방향을 칠까?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칠까? 아 이렇게 잡아서 저기다 칠까? 그립을 갖고 또 셔틀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자 오늘 우리 그립 응용 배울 거예요. 그립을요. 응. 그동안 좀 직선 스트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립을 좀 응용해서 좀 컨트롤하는 연습 좀할 건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립을 준비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어 직선 직선 칠때이 그립 을 우리가 포핸드 그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, 이 그립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크로스할 때. 그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자 크로스를 한다. 자그 이제 크로스만 좀 정의를 내려보자고요. 그러면 타점이 여기 가운데서 봐요. 여기에 있어. 그러면 볼을 저기다 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그립 핸들링 잡아야지 저 각도가 나와요. 그럼 이 정도 타점이 있으면은 이런 요 정도의 어떤 그립 핸들링 을 잡아야 되고 좀안 뒤로 어, 그러면 타점 이 여기 있으면 또 이런 핸들링 을또 잡아야 되고 뭐 이런 핸들링 그립 핸들링 을 잡아야지 저 각도가 나올 거고. 만약에 볼을 여기다 친다고 했으면 또한요 정도 또 핸들링을 잡아야 될 거고. 어. 똑같이 백이 있다. 볼을 저기다 친다고 했을 땐 요런 그립 핸들링을 잡아야 저 각도가 나올 거고. 또요 정도에 있어. 그러면은 그 그립 핸들링이 조금 더 또, 또 돌아갈 수가 있겠죠. 그죠? 요런 그립이 나올 거고. 그래서 오른발이 나와서 이제 이 정도에 있다. 타점이. 저기다 쳐야 돼. 또 대각으로. 그러면은 그립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겠죠. 이런 어떤 그립 응용을 해야 된다 이거 이해됐어요?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립 응용인데 그립을 응용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? 어 몸이 많이 쓰게 돼. 그러니까 몸이 많이 가서 몸, 몸이 많이 가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돼. 이해됐죠?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립을 돌려야 아 저런 각도가 나오고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. 오케이 네. 한번 해봅시다. 자 준비. 자 대각으로만 컨트롤해보는 거예요. 응, 그렇지. 그쪽으로. 자 꺾어주고. 그렇지. 손 빼고. 그렇지. 두목. 두목. 음. 오케이 좀더 왼손 빼줘야지 왼손. 그렇지. 왼, 왼손 빼주고. 어 지금도 몸의 비율이 조금 있어 몸의 비율이 가면 안돼 어, 지금 좀 어렵게 연습하는 게 좋아 그립과 손목으로만 잡고 여기 좀 부담을 주고 연습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을, 몸의 을몸 비율을 좀 줄여야 돼힘 어. 빼고 그렇지 타점 여기 있으면 그렇지 죠 어, 백립 백, 백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? 밀어야겠죠 어, 거기서 만약에 그립을, 저기서 에 치는 그립을 잡아, 잡으면 만약에 볼이 어디로 갈까? 여기서. 어, 어디로 갈까? 어, 여기로 가는 거지? 그럼 여기로 가겠지? 저기로 안 가고. 거기에 맞는 또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. 또 여기에 맞는 또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. 여기에 맞는 그립 잡아야 되는 거야. 오케이? 직선으로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. 백그립이라고 해서 이 그립은 이 타점에서 직선밖에 안 돼. 똑같이 직선으로 치더라도 한 타점이 요 정도에 있다. 응? 어? 어, 그러면 한요 정도 그립이 또 나와야 되는 거야. 이, 이 이런 이 그립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. 타점이 더 뒤에 있어 그럼 조금 더 돌아가야지 이게 또 직선 그립이 또 만들어지겠지 직선을칠수 있는 면이 나온다 이것지 대각으로 치면 은더 많이 돌아갈 거고 정리됐어요? 네. 같은 직선이라도 무조건 이 그립은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, 된다. 된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그립을 잡는 그립 스타일이 많아야 돼? 적어야 돼? 어, 엄청 많아야 돼막수식까지도 넘어야 돼 오케이 손 빼고 그렇지 둘. 자. 그렇죠. 어. 빨리 열어줘야지. 그립 빨리 열어주고 그렇죠. 포인트 열어주고 숨목숨목숨 어, 그립과 숨목을좀 같이 조금 더 돌려야 돼요. 그립을 어 이렇게 돼있어안 돼. 돼. 좀더 코킹해 놔야 돼. 코킹, 코킹 해놓고 들어가야 돼. 손목 코킹으로 세워놓고. 어그립더 돌리고. 그립 좀더 돌려봐요. 그립 도, 돌려봐. 손, 손에서, 손에서 돌려봐. 더 아니 반대로. 어, 그렇지. 그런 식으로. 어좀더 음, 각도 나오게 해봅시다. 뒤로 가서. 그렇지. 자 다시 그립. 그렇지. 자 어떻게 할까? 그렇지. 자 어떻게? 해? 자, 어떻게 그렇죠, 어. 백, 백. 백. 그렇지, 백. 걷고. 조금만 어. 어, 뒤로, 조금만 뒤로. 자, 이건 어떻게 할까? 그이 각도를 내야 돼. 배드민턴에서 이 정도보다 그립이 많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제일 많이 돌아가. 그러니까 그립 응용이 제일 많이 된다, 이거예요. 결국에는 내가 준비해서 그립을 응용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이 좋아서 응용이지 어떻게 보면 준비 그립에서 많이 망가뜨려 야 된다라고 또 봐도 무방해요. 어, 그리고 엄청 많이 망가뜨려요. 이이 각도가 어,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. 이 각도가. 이이 이 각도가 나오는 거. 어, 엄청 많이 망가뜨려요. 오케이? 이거 봐봐, 각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조금 더돌렸으면 되지 않을까? 립을 음, 오케이, 그렇지 각도 이렇게 나와주게 어, 그렇게 하면 좀, 내가 좀 조금씩 체크하면서 해보는 거야, 체크하면서 준비 음. 음, 이런 건 어떨까? 어, 이거 봐봐, 각도 봐봐 일로, 일로 빼려면 어땠어야 돼? 어, 거의 뭐 우리가 여기서 하면 백그립이 거의 나왔어야겠지? 이렇게, 이런 식으로 그각도가 래 나오겠지. 음. 뒤로. 음. 음. 자 이제 위쪽은 직선으로 쳐보고 아래쪽은 이제 대각으로 쳐봅시다. 그러니까 그거 핸들링이 진짜 완전 정 반대로 그립 핸들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. 직선과 어떤 대각과 직선과 대각과, 그죠? 어, 헤드 안 넘어간다. 더더 어, 더 넘어가야지. 직선. 그립판에 바꿔주고 어, 안 바뀌잖아. 아유. 높은 건 직선. 직선. 어, 아니, 높은 건 직선다, 직선. 직선. 응. 음. 음. 음. 손목. 어, 손목. 손목, 손목. 어, 손목 봐봐, 또. 또, 손목 어그러지잖아, 또. 세워놓고 들어가야죠, 세워놓고 어, 손 내리고 어, 손 내려야 돼손 내리고 손이 볼이 있는 위치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세워져 근데 볼이 있는 위치랑 멀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자꾸 라켓이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느껴진단 말이지 볼 있는 위치로 손이 가봐, 손이 세워지게 돼 그럼 손목이 넘어가기가 어, 그렇지, 더 되게 편해지지 손목 넘어가는 게 편해야 돼 어. 그렇지 그렇지, 자 어떻게 트랙 그렇 뭐야? 스레. 그고 뒤로 스레. 그립 그렇지 그립 빨리 바꿔주고 그렇지 그립 바꿔주고 뒤로 그립또 바꿔야 돼 어렵지 않죠?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셔틀 방향을 그립과 손목으로 좀 자꾸 비율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. 몸의 비율을 자꾸 줄여야 돼. 두려워하지 말고, 뒤로 가면 뒤로 간대로, 어, 그립과 어떤 손목의 비율을 높여. 직선이든, 대각이든, 이렇게. 한번 보여주면, 이렇게 되겠지? 이게 이게 다 뭐야? 자, 봐봐. 몸안 갈게. 몸은 여기 있어, 지금. 몸은 여기 있다고 안간 거야? 어, 이게 직선이든, 이제? 음, 대각이든 어, 그죠? 다다 어,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? 어, 이 그립과 손목으로 하는 거지 그립, 그립을 얼마큼 돌리네 오케이 네. 네.